안녕하십니까. 홍원이 오늘은 운동교실이 아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같아고안 궁금해하실 안 수도 있지만, 저의 홍원이의 인바디 상태는 어떤가? 홍원이의 근육량, 지방량 참고로 저는 키가 180, 181이라고 하고 다녀요. 실제 180인데, 180에 몸무게, 체지방량, 근육량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인바디, 제가 한번 재보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어, 언님 팔뚝이 몇 센치나 나갈까? 저 허벅지는 몇 센치나 나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재보겠습니다. 재보는데, 펌핑이 안된 상태. 저희 보디빌더들은 펌핑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많이 나서, 어, 펌핑 되고 재는 걸 좋아하죠? 1cm라도 더, 몇 미리라도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나, 어, 펌핑이 안된 상태의 기준, 펌핑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사이즈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바디, 제가 인바디를 오늘도 잴 건데, 제가 한 달, 좀, 한 달, 지금 조금 넘었죠? 시합, 마지막 시합 전에, 8월 20일 정도에 그 마지막으로 잰게 있는데, 그때, 참고로 그때 시합 마지막 때쯤에, 최성분 어그 인바디 검사를 좀 보여드리고, 한달반 정도 지난 지금 현 시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조금 시작 했나고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있어갖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180 자, 맞죠 180 어, 180이에요. 어, 180 어, 나이도 나왔네 아, 나이. 생일은 참고로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형에 있는 선물은 받겠습니다. <웃음> 자 검사 농담이고요. 검사 일시가 이게 8월 20일 제가 마지막 시합을 9월 29일 날 때였는데 아닌가 어, 8월 22일 그럼 첫 번째 시합이 9월 1일인데 그 시합 전에 쟀던거 일단 자, 점수 자, 점수 한번 보시죠 점수 아, 이거? 100점 만점에 110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110점 훌륭하죠? 근육이 매우 많은 경우 100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이 너무 많은 홍언니 자, 110점이 나왔고요 자, 몸무게는 93.7 그리고 근육량 자 근육량이 얼마나 나올까 92.7 제 몸무게의 92.7kg가 근육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체지방량 몸의 지방량이 3.1kg밖에 없어요 3 1 그죠 굉장히 적죠 자 체지방률을 보면 3.3% 제가 봤을 때 선수들은 3에서 5 정도의 퍼센트인 것 같아요 시합 때 3 밑으로도 있겠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인 것 같고 5% 정도가 되면 완전히 못뺀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는 완전 하드한 시합은 아니지만 진짜 잘뺀 이쁜 몸? 일반인들 기준에도 굉장히 잘뺀 지방이 없는 몸이고 저는 3.3%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엄청나게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막 신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든 이거는 전체의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측정을 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 피하 지방이 중요하니까는 어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안 재요 원래 예전에 보디빌딩는 거의 안잤고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재봤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요 잘 재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3.3% 어, 근육량이 52.7 점수는 110점이라는 거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한번 재볼까요? 아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리, 리얼하게 공개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11월 6일 11월 6일 일단 점수가 5점이 깎였네요 5점이 아 5점 그렇지만 어, 100점은 아직도 넘고 있습니다 몸무게 98.1 근육량 50.1로 근육이 빠졌네요 몸무게는 늘었는데 근육이 빠졌다 뭐겠어요? 체지방이 다죠 뭐, 체지방 체지방이 11.8로 많이 늘었네요 아, 아. 자, 체지방률이 3%, 3.3%에서 12%가 됐어요 돼지가 됐나 돼지가 <목소리> 음. 안타깝습니다 한달반만에 4배가 늘었네, 4배 <목소리> 4배요? 음. 근데 요즘에 운동을 조금 회복하면서 강도좀 약하게 하고 있고 흔시을 많이 많니다 많이 쪘네요 어, 얼굴좀빨개진것 같긴 한데 <웃음> 12% 12% 근육량 50.1에 105점 아직은 100점이 넘는다는 거 이렇게 홍언니의 인바디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50.50kg가 넘는 홍언니의 근육량은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재볼까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재는 팔둘레대줄 사람이 여어서 혼자 가장 봉우리가 두꺼운 부분 쪽이 되고 밑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47자 옆에 7이 보이죠? 근데 37이 아니고 밑에 좀 밑에 보면은 47이에요. 47 펌핑이 안된 상태에서 47 두꺼운 건가요? 제가 기가 180에 리치가 196인데 좀 긴데 여기서 47 저는 만족합니다. 펌핑이 안된 상태에서 47 참고로 제가 예전 바디빌더 때 시작 거의 일주일 전에 펌핑 그때도 안해고4 9가 그랬어요. 그때보다 지금 2cm가 얇기는 한데 2cm면 팔은 엄청나게 좀 많은 양이거든요 어, 그때가 참고로 20대 때 보디빌더 때그 정도였고 지금은 4 7 아주 만족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허벅지 둘레 허벅지 둘레를 재겠습니다 허벅지 둘레 그냥 두꺼운 부분 펌핑이 안된 상태에서 두꺼운 부분 자6 5 7자6 5 7이나가6 5 7아6 5 7 자, 어.. 이거는 좀.. 별로네요별로네요 <웃음> 별로네, 별로 어.. 왜냐면은 제가 제 몸의 기준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바디빌더 때 펌핑 안 하고 한6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cm가 덜 나가는 것 같아요 10cm면 와.. 많이 차이 나네? 허벅지는 진짜 옛날 제 선수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음, 열심히 하이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음.. 가슴둘레 아, 가슴 가슴둘레를 가슴 재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쩔 거 같네요 100cm가 끝입니다 제가 100cm는 넘을 것 같아서 아 이게 100cm 밖에 안되는 줄자였네 네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고 다음번에 제가 가슴 운동할 때 가슴 운동할 때 조금 더긴 줄자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갑자기 정말 재려고 한 거라 참고로 이것도 제가 바디빌더 때 예전에 힘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내린 상태죠 힘을 안 주고 내린 상태에서 제가 126이 나갔던 것 같아요 126그 정도 120 중반 정도가 보디빌더 때 나갔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두꺼운 것보다는 이 옆에를 조금 더 넓어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 8 0이니까제키 중으로 아 이렇게 보이는 이 정도의 근육량이 이 정도의 두께구나 그리고 인바디를 봤을 때이 정도의 근육량, 지방량이구나 한번 참고하시고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밌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인바디도 재고 사이즈도 쟀습니다네좀더 더 재볼까요?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을 이 팔뚝 자, 이거 딱 한번 볼게요. 음... 자, 4545인데, 무슨 45냐? 34.5네, 34.5. <웃음> 아, 이것도 예전에 4 0 몇이 나갔다. 41인가, 4 0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 하나 줄어들고 있네 안타깝습니다. 말라가고 있는 홍원님, 나이가 들어가서 말라가고 있는 홍원님. 이렇게 일단 뭐 가슴둘레는 못했지만 팔둘레, 허벅지 둘레는 이렇고 다음번에는 제가 리얼 운동하면서 운동 중에 그 사이즈까지 재서 펌핑된 펌핑 전 펌핑 후 지금과 변화된 펌핑 후에 사이즈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바디 110을 받은 팔둘레가 47이 나가는 홍원이었습니다